일단 엄마 손 씻고 와서 줘도 돼, 애들아. 일,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여러분, 제가 이거를 여기다 두고 갈게요. 제가 손 씻고 와서 줄 건데,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만 봐주세요. 앉아서 뭐 했어? 누네 여기 앉아서 토론했어? 누네 여기, 여기 간식 앞에 앉아서 토론했어? 귀여워라. 오, 두께 두께 간식 두께. 아우, 예뻐라. 봐봐. 이 먹을 것은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봐봐. 타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보고, 타투가 혹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봅시다. 자, 얘들아. 아니야, 얘들아. 기다려, 딱 한마디만 해보고, 얼마나 기다릴 수 있, 있는지 볼게요. 기다려. 얘들아. 기다려, 야, 기다려. 한 명이 먹어, 한 마리가 먹으니까, 따라먹어, 따라먹어 기다려를 했을 때 과연 몇 초나 기다릴 것인지 자, 기다려 기다려! 아니야! 안 돼, 안 돼, 안돼한 번만 할게 얘들아 기다려 먹어! <웃음> 먹어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이, 잘했어 어이구, 다 또, 잘 찾았다! 유럽치킨너 먹으라고 할때 먹어야지, 너 언제 먹어, 언제 먹어, 왜! 자, 여러분, 다시 보여줄게요. 세 번째 도전. 두 번째 도전은 꽁찌가 실패했어요.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안돼 너네 안되란 말이 뭔지 알지? 엄마가 한번만 말할거야 기다려 아이, 또 잘했어! 너무 싫 기다려왔는데, 누가도 꺼먹으래? 동트! 동태, 동트야! 어우 정말! 정말! 너는 정말! 정말 너는 나를, 나의 말을 정말 뒤통으로도 안 듣고, 뒤통으로 안 듣는 건 알고 있었지만, 너는 정말 나를 하동치고 하는데, 정말 도가 탔구나.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는지. 보자. 먹어! 어? <웃음> 다시 다시 먹어! 먹으라고먹라먹으라니까라나 먹어! 카리스마 있어 먹어! 먹어! 먹으라고먹라 먹어! 라보 <웃음> <아이치. 웃음> 귀여워 엄마가 화내면 안 먹어? 엄마가 화내면 안 먹을 거야? 알래서 미안해 응? 애들이 그 강아지들은 내말 톤이랑 내그 표정이랑 이런 걸로 캐치하기 때문에 어 내가 화내면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먹지 말라는 건줄 알아 귀여워 그래서 먹어이랬 여어서안 <웃음> 먹었어 <웃음> 귀여워 아우 작게 이뻐라